비우기 전이었잖아요. 여기가. 아 선생님 어디까지를 비우기 전으로 보면 될까요? 1, 2연이요? 네, 1, 2연이요. 네, 1, 2연이 아, 1, 2연, 이라고볼수 있어요. 네.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선생님 비우기 전으로 보면 되는 거죠? 네. 아 알겠습니다. 네네. 네. 네. 네 여이리어소라고 했는데 네. 이를 보고 음~ 이만치 여이데한 꼬리가 있진 않잖아요.